가 강하면 응. 전류의 세기도 강해져서 응. 밝아져요 응. 전구가. 근데 지금 여기 근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전류 세기 얘가 더 세대요 같은 산성 중에. 응. 그럼 얘가 더 강산이라는 거겠죠? 응. 그리고 A 용액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불어 넣었더니 이렇게. 졌 물질 A로 적당한 것은,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A가 염기잖아요. 응. 일단 염기 에는 이렇게 4번이랑 5번이거든요. 응. 염기 그 아이는, 음, 근데 얘가 얘를, 음, 음, 아, 얘를 약간 세분화를 세 안나 안나는데 어... 아!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어 뭐야 이상산소를불렀을때팍 어. 뿌려지는거는 수많화 칼슘이었어요 그렇지 왜그럴까 왜냐면 얘는 수산 수산은 트루이니까그니까야트룸 응. 이렇게 있는데.